게임이 시작이 되네요 우와 뭐야 완전 지옥 아니에요? 왜 뭐야 이게? 반반이 여러 명이라고? 헐 우와 퀄리티 봐 오! 밀쳐졌어 야 악마 반반이 따로 쫓아오고 있고 정상적인 반반이 구해주려다가 지금 당했습니다 제가 염력까지 쓰는데요? 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4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규 보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몬스터인지 같이 보러 갈까요 Let's get 기 t 자 다음 영상은 파피플레이게임님의 영상입니다 오 악마 반반이 통로에 나오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네요 오 뭐야 완전 지옥아니에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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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야 근데 이게 진짜 공포게임이다 야 공식 3게임은 뭐 공포도 아니었어요 야 이걸 보니까 진짜 공포게임 보는 거 같네요 야 계속해서 염동력으로 조정을 당하는 주인공 우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지 야,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, 공식 게임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 정도면 야 오 어, 파피 플레 게임, 허기 허기 통로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? 약간 비슷하죠, 여러분? 자, 악마 반반을 피해서 도망가면, 오, 깜짝이야! 아, 나 이런 게 너무 무서워. 좁은 공간에서 쫓아오는 게. 오, 다 쫓아왔는데요? 어, 뭐지? 아, 저뭐 카드키를 내리니까, 갑자기 자는 악마 반반? 근데 반반 뒤에 등에 무슨 버튼이 있네요? 약간 만들어진 기계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아다 장치가 기동장치가 꺼졌나봐요 오저버튼 어, 누르면 왠지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야 뭐야 다오 허... 뭐야 우와 우와 깜짝이야 한 마리는 갑자기 끼어 있었습니다 요 진짜 잘 만들었다 맞죠? 어디론가 도착했는데, 저기, 멀리서 악마 반반이 쫓아오고 있죠? 오, 아, 이거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야, 귀여우고 있어. 어, 끔찍해. 저저저 어. 원래 저, 저. 문으로 피합니다. 저 여기 뭐 도망칠 곳이 없는데, 어? 통로가 있다. 밟고 올라서야 될것 같은데요? 자, 올라갔습니다. 아. 야 공포게임 국룰 여기에서 또 무서운게 나올텐데 아 제발 아저 이런거 진짜 싫어요 야 너무 잘만들어 오와 바로 등장했어 와 무슨 하나의 작품을 본것 같아요 아, 너무 잘 만들었다 야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이야기 보러 갈까요 자 레지플레이타임님의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, 제스터의 방이 나왔구요 자,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, 요즘 제스터의 팬메이드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?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, 우르루가 지나갑니다 오 자, 우르루가 지나가고 꽃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과연 꽃들과 제스터의 연관성이 있을까요? 반반이 유치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, 배우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오! 뭐야, 저거? 저거 무슨 벌레죠? 새로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. 굉장히 기다란데? 약간, 그, 그 고전게임에, 오! 등장했다! 뭐야! 오! 문을 닫아버렸습니다, 일단. 아, 문틈으로 이렇게 좁은 통로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우와. 굉장히 길다 보니까, 오, 약간 개미처럼 생겼는데, 몸은 약간 뱀이나 지렁이처럼 굉장히 긴것 같아요. 우와. 모든 문을 닫는 그런 게임 같아요. 어, 약간 그 허기워기가 구멍에서 튀어나올 때 닫는 느낌이네. 이런 미니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공식 3게임보다. 약간 문을 닫는 게임으로 어 일단은 주인공이 잘 피했고요. 어 이거 아 이렇게 끝나네요. 미니게임이 하나가. 어 다음 영상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. 자 다음 영상은 메이즈바님의 영상인데 오! 뭐야? 새로운 몬스터가 있는데 하하! <웃음> 굉장히 졸려보이는 좀 귀여우면서 징그럽게 생긴 친구입니다 오 뭐야 이 친구를 타니까 일어났어요 야~~ 뭐야 오~~ 오 뭐야 벽을 그냥 부수는데요? 오야 뭐야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벽을 그냥 부수고 들어갑니다 어 근데 어디로 떨어졌는데? 계속 졸려 보이네요? 어이 친구 너무 졸려 보이면 좀 커피 좀 마셔야 될것 같은데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코치피클즈의 그림이 그려져있고 매우 크 몬스터로 적혀있는데 코치피클즈가 지금 악마의 모습을 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야 정신을 잃었나봐요 <웃음> 코치피클즈랑 싸우는데 야 뭐야 코치 피클즈가 사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. 오 계속해서 밀칩니다. 끄떡없는 코치 피클즈 같아요. 야인공 떨어졌고 야 어디까지 밀리는 거야? <웃음> 야 쟤는 어디까지 밀어? 그냥 밀치고 영상이 끝난 것같은데오토드스토다오 드디어 토드스터가 등장하면서 영상 이 끝이 납니다. 야이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네요. 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는데요 일단 어제 오랑우탄 신규 보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지렁이 같은 벌레 형태의 또 보스가 등장을 했는데 너무 참신하고 재밌었습니다 기존에 챕터 3에 나왔던 미니게임들 같은 단순하고 지루한 게임 말고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악마 반반들이 여러 명 나와서 쫓아오는 게 약간 파피 플레이 타임 게임을 연상시켰고 또 긴장감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좀 무섭게 재밌게 봤습니다. 이런 게임이 계속해서 반반이 유치원에 나온다면 더 재밌는 완성도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